안녕하십니까 6월 15일자 해외선물 원기충전 방송을 진행한 저는 유진처선물 김억수입니다. 그럼 해외 이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전일 뉴욕증시 3대지수는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증시는 생산자 물가지수가 지난 날보다 둔화되고 낙폭이 컸던 기술주 중심으로 매수세가 유입되며 상승 출발했는데요. 연준의 fmc 금리결정을 하루 앞둔 상황에서 0.75% 인상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부각되며 시장은 다시 하락 전환했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도 급등세를 보여 하락에 더 힘이 실리는 모습을 보였네요. 국제유가는 리비아 유정 가동 중단 소식에 공급 불안 요소가 작용해 장중 상승했지만 미 연준의 긴축 우려 및 미국 석유회사 추가 세금 부과 논의 등으로 하락했습니다. f n c 에서는 자이언트 스텝을 밟을 가능성이 상당히 유력한데요. 일각에서는 이것보다 더 강력한 1% 금리 인상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연준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공격적으로 나서면 시장에서 신뢰도가 높아질 수 있는 효과를 기대하기 때문인데요 당장의 시장 충격을 피하기는 어렵지만 장기적으로 볼땐더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연준의 결정은 어떻게 될지 고민이 깊어진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 것 같네요 다음은 유진 선물 고객들의 매스매드 포지션 동향을 살펴볼까요 유진 고객들께서는 님 hts 화면번호 4 0 1로 트레이딩 커뮤니티를 통해 실시간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나스닥은 매수 91% 매도 9%로 매수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원유는 매수 64% 매도 36%로 역시 매수 우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은 매수 23% 매도 77%로 매도 우위가 지속되고 있네요. 오늘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시장에서는 연준이 금리를 올리는 것은 사실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다만 그 상승폭이 어느정도인지는 이목이 쏠리는 상황이네요. 이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일봉상 테크니컬 포인트를 점검해보겠습니다. 나스닥은 11,100포인트와 11,550포인트 사이에서 박스권 움직임이 예상됩니다. 원유도 116달러와 123달러 사이에서 박스 흐름이 유효하네요. 금은 1785달러에서 1880달러 사이에 박스권 흐름 전개가 예상됩니다.